네, 여보세요? 이미자 씨, 남편분 되시죠? 아내분께서 아이를 곧 출산할 것 같아요. 어이, 김대리? 자네 어디가? 축하해요. 사내대장부예요. 여보, 고생했소 나는 세상을 얻은 것 같구려. 초딩 때? 야, 장태백 너 조용히 하네. 너이 새끼 일로와서 엎드려 뻗쳐. 야, 장태백 이게시포로새끼야 하만이 안 있어. 야. 장태배 기운마들 퍽고 조용히 안 해? 손펴 이 새끼야. 고슛. 중징 때. 고징 때. 대가리 기밀 0.3cm 미만으로 동결한다. 내일부터 전부 아리깡으로 머리통 리셋하고 등교한다. 알았나? 시발 도대체 내가 이딴 걸왜 해야 돼? 엄마, 나 야자하기 싫어. 공부 만이살 길이야. 네 미래를 생각해, 이놈아. 수능이라도 잘 봐야 인생 길이 보이지. 아이고, 이놈, 속 터져라. 나는 언제쯤 아들 내미한테 호강받으면 살라나? 너희들 수능을 잘 쳐야 좋은 대학가서. 너희들, 대학 너희들 수능을 잘 쳐야 좋은 대학가서. 너희들 수능을 잘 쳐야 좋은 대학가서. 이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지. 이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지. 지금부터 대학 수학능 력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. 수능 직후. 엄마, 나 재수할래. 일로 와봐. 여기 등뒤 만져봐. 치워 이놈아. 으휴, 엄마 등골 좀 그만 빼먹어라 이놈아. 화이팅해라. 아빠는 널 응원한다. 재수 직후. 택배도 책이요? 어이, 장이병! 이병 장태백? 부르셨습니까? 전국에 있는 모든 또라이들이 몰려오는 곳이 군대라더니 여기가 지옥 그 자체구나 지옥에서 해방됐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회사 다녀서 돈좀 벌어야지 지금까지 한게 뭐예요? 스펙이 하나도 없으신데? 저 수능 끝나고 군대 바로 갔다 와서 아니, 그게 어쩌라고요? 군대 갔다 온게 자랑이에요? 그게 스펙이에요? 저희 회사와 부합하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. 저희는 똥만 만드는 기계는 채용하네요. <웃음> 스펙이좀 그래도 뭐 얼굴 보니 새 속의 찌듬을 경험하신 분 같네요. 채용하겠습니다. 저희 회사는 하루 이틀 다니고 워낙 추노하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이 새끼 너 여자도 좀 만나고 그래라. 인생이 뭐이 닭가슴살마냥 퍽퍽하냐. 이 태생 못쏠 새끼. 내 아는 여자 중에 괜찮은 여자애 있는데 소개시켜줄 테니 언제 한번 밥이나 싸라. 덕수야 너밖에 없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엄마는 아, 내일부터 돈벌러 회사 다녀. 치킨 시켜줄 수 있어? 에구, 내 아들. 지금까지 고생했다. 이제 엄마 호강시켜주는 거야? 자랑스럽다, 내 아들. 치킨 뭐 먹고 싶어? 나 바비쿠 양념치킨. 어이, 장사원. 가서 커피나 타와. 회사 생활 너무 힘드네.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 다녀야겠다. 어이 장사원 가서 커피나 타와. 아 맞다. 내일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 있지. 그거 자네가 야근해서 이번 주말까지 처리해놓게. 장사원님 전 밀크커피요. 장사원님 전 아이스티요. 시발 그래도 뭐. 오늘이 월급날이니 참자. 이 족같은 회사 이제 관둬야지 어? 여보세요? 오빠? 어? 복희야? 오빠! 나 좋은 소식 있어! 어? 무슨 소식? 오빠 놀라지마! 나 임신했어! <웃음>